먹었습니다 나이스 개구락지가 아무것도 못하지요뭐하시지요 <웃음> 여러분 아 진짜 너무 사귄거같아 내가봐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말이 안돼 이게 말이돼 진짜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생긴 것과 다른 원딜형 포켓몬 두랄미돈입니다 자이 두랄루돈으로 사용할 스킬은 롱의 파동과 테이스록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닌 물건은 초점 렌즈, 키메모리띠 도움 베리어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거예요 사용할 배틀 아이템은 자 스피드업 탈출 버튼 이렇게 두 가지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스피드업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긴 것과 다르게 원딜 포켓몬 두랄루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으로 갈 거고요. 아 정말 세더라고요. 아,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0만? 오 그거는 기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브랄루돈 조만간 패치를 먹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맛있고! <웃음> 자 이렇게 평타평타 평타 견제를 계속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민영아 우리 짱어가 한번 죽어볼까? 렁이야 어디 가니? 어 렁이 죽어. 하나 둘셋 발사 죽어! 잠깐만 피해주고 네이스 뭐해! 그걸 왜 뺏겨! 안돼 안돼! 그러면 안돼! 잠깐만 이러면 안돼! 진짜로! 아 진짜 와줘라 제발! 야 민용이한테 뺏긴다 이거! 일단 먹어줬고요! 자! 이거 파동 배워! 도망가! 도망가! 아 진짜! 둘! 셋! 용의 파동! 찍금어 봐봐 일로와 하나 둘초초초초초 드래곤피어다 진홍고기인데 초초초초초 어어 민자 일단 스트레스로 찍어주고요 어 민형도 신용도 괜찮아 발사 야 진짜 세다 가게두어란데 완전 야, 이게 뭐야 말이네 이게 초초초초초초 와 사기야 사기야 이거 와 너무 당이다.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좋아? 아니, 아니 용을파은 너무 당인데? 가게 두어라 <웃음> 둘, 셋. 아이고, <어이구>. 가게 두어라궁극기 <웃음> 쓰고. 또 하나, 둘. 주공 나이스. 진원고기야, 진원고. 진홍곡. 자 일단 어, 기지를 지켜 주는 걸좀 선택을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먹어주고, 둘. 나이스! 어.. 디보니가 나빠서 하하하 어떡할까? 오.. 막라정이가못 오지 뭘우긴와 그냥 맞아서 어? 떠나야지 와.. 캐리했다 우리 팀들 와.. 좋아요 발사! 우와! 귀가 없어졌어 뭘 어떻게 된 거야? 어.. 죽으시고요 어이구 떠나시고 어이구 마인맨도 떠나시고 아.. 좋은 캐리였다! 나이스! 자, 일단 아래쪽 저는 계속 아래쪽 막아줄게요 나 들어오는 거 막을게요. 그냥 들어오는 것만 막아줄게요. 자, 나이스. 아주 좋아. 자, 때려주고, 나이스! 뭐다, 뭐다, 오지 마. 뭐다, 이 자식들. 지금, 어, 두라루돈이 공성병기처럼 포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쉽게 넘볼 게 아니야, 얘들아. 이거 후파 잘라야 돼, 후파 잘라야 돼. 자, 좋아요. 이번에는 정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용의 파동 찍어주고, 아래쪽 도와주러 가보도록 할게요. 도로 왔는데, 아무도 없어. 뭐야? 아, 위쪽 깎아 그랬나봐. 네. 아이고 이거, 어디 까아 하나, 둘, 셋, 넷. 용의 파동! 사라져버렸다. 어이구, 어떡할까? 너무 좋아요. 와, 진짜 세다. 이거 범위 왠지 줄어들 것 같은데? 와, 좋아. 뭐야. 우리 팀왜 이렇게 잘해? 와, 이거 내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우린 어디 가니? 부크린 어디 가니? 아이고 우리 부크린이 어디 갈까? <웃음> 어디 갈까? <웃음> 그렇게 왜 까불래? <웃음> 어, 그나나 부크린이가 그거 좀 많이 아파 보이는걸? 이거 어떡할까? 나이스. 이쪽에다가 또 던져주고. 키 해주고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웃음> 여기 파도 <파동. 웃음> 기분이가 나쁘구나 어드할까나 가위가부기 먹어야지 먹는 척하다가 <웃음> 아, 뭐야? 초초하아 <웃음> 뭐야 이지합니다 오 어, 내가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개고락지돌 던지고 나둘 다섯 궁기 <웃음> <국물기> 발사 <웃음> 요거 <요것도> 다다다다다 <웃음> 안 죽는 걸 이거 안 죽는 걸 이거 지금 죽을까? 파이언님 어디 가세요? <웃음> 아, 이거 너무 사기야. 용의 파동 범위가 너무 사기야. 자, 먹었습니다. 나이스. 이거 락지가 아무것도 못하지뭐하시지 <웃음> 여러분, 아, 진짜 너무 사기인 거 같아. 내가 봐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돼, 진짜? 와, 진짜. 와, 이게 뭐야? 어찌강야 <웃음> 이거 내건데요 아무것도 못 먹어 너네! 뭘 먹으려고 그래 먹긴. <웃음> 아 이거 재밌다! 이거 던져주거나 둘 셋! 거북이! 끈껍질이 깨져버렸는데! 그냥 데미지가 들어가버리는걸? 방어력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쥬! 자 저거 먹어야 되든네 저희? 아! 뺏겼다! 아 궁극기 써버리네? 이걸 저걸 못 맞췄어. 그래도 쟤네 지금 이득 본게 없어요. 로통으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득 본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을 안쓴게더 오히려 좋았거든요. 저의 판단은 맞았던 것 같아요. 야, 못 잡아 그걸? 진짜 못 잡아? 아니 못 잡아 이걸? 야! 뭐해 너네? 야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아니! 너네때문에 나 두고 있었잖아 아니 내가 생각하던 의도 이 이게 아닌데? 버프 챙겨 버프 챙겨 아이거를 혼자 싸운다고? 나이스. 오! 오! 오! 지금 나 너무 아픈데 나 너무 아픈데. 이거 직갔다가 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 저희 골안 넣어도 이득이에요. 저도 안먹어도데도안 쳐도 돼. 치지 마 치지 마. 이걸 쳐? 먹었다! 어, 아, 죽어! 아이고, 용의 파도! 얘들아, 나 잘했어. 나 잘했어. 아, 좋아, 따봉! 와, 아, 정말 대박이군요. 나이스! 리를 질르니까 무서워서 겁먹고 도망가는 모습 어, 그런 것 같습니다 MVP 얻었고요 자 그럼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아 두근두근거리네요 자 과연 그냥 10만이 어, 진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못해도 10만이 나온다 심지어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높은 데미지를 뽑고 좀더 잘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 플레이한 드랄로돈 아 정말 여러분들께서 강력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아 해보니 정말 강력하네요 대충해도 10만이 나온다 아너 너무 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조만간 너프를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 개인적으로 나중에 두랄루돈의 다른 스킬인 러스트 캐논을 좀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